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은 올뉴 K7 미션널 레벨링입니다 해당 차량은 다른 곳에서 미션을 교환을 했었는데요 레벨링은 진행하지 않은 채 출고를 했다고 합니다 고객님께서 여러 불편함을 느끼셔서 방문해주셨습니다 먼저 미션널 온도를 확인합니다 입고 당시 미션널 온도는 69도 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진단기를 이용해 한번 더 체크해봅니다 10분 정도 진행했는데요 56도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금방 떨어지는데 레벨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온도를 더 많이 떨어뜨려야겠네요 먼저 언더 커버를 탈거합니다 차량을 내린 후 미션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대형 팬을 위치해줍니다 미션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미션온도를 49도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정을 키고 p R, n d NRP를 각각 2초간 변속해줍니다. 총 2회 반복합니다. 미션오일 레벨링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과정이 매우 오래 걸리고 지켜야 할게많을 뿐이죠. 피단에 위치한 후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레벨링 플러그 개방시 온도는 규정 온도인 50에서 60도에 딱 중간인 55도에서 진행했습니다 플러그를 개방하니 미션오일이 상당히 많이 배출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과다인 상태였네요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오링을 신품으로 교환한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. 모든 작업은 1분 내로 끝냅니다. 클리닝을 진행 후 언더 커버를 장착합니다. 레벨링 플러그 체결 시 온도는 55도였고 체결 후 56도를 지나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. 올류 K7에서 배출된 미션오일의 모습입니다. 교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상태는 당연히 좋았으나 레벨링을 통해 약 1L 정도 배출되었네요 미션오일 과다의 경우 온도가 빠르게 상승하며 오일 수명 단축을 가속화시킵니다 또한 거품 생성으로 유난이 부족하게 되어 차가 무거워지고 마찰부에 조기 마모를 야기하고요 테스트 드라이빙을 통해 변속 상태 확인 및 폴트코드 여부 등을 체크하면 미션오일 레벨링 작업이 종료됩니다